2018년 10월 20일, 만난 지 99일이 되던 날프로포즈를 받았다. 오, 첫 개시한 빨간 휴지 아, 산다, 이게? 100일 기념으로 맛있는 저녁이나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서울 시청 앞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다. 플라자 호텔이야? <웃음> 저 뒤에 호텔이 뭐예 오빠 <웃음> 오빠 뒤로 호텔이 보여. <웃음> 정말 무드가 없던 무드가 <웃음> 뭘 무드가 없냐? <웃음> 오빠가 나는 나는 뭐야 어디야? 그랬더니 내가 너무 단박에 맞춰버렸나 보다 무드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있지? 야 됐어 이렇게 된거막 <웃음> 끝났다 참다 나는 설마 저기까지 할줄몰랐다 어쨌든 100일 기념 식사가 플라자 호텔이라니 오, 이 남자, 기념일은 좀 챙기는구만. 한수가 나보고 누나 오늘 너무 빡세게 꾸민 거아니야 이랬어요. 나 오늘 99일이니까 99원이죠. 랬어 프로포즈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시청이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괜히 기품 있어 보이고 마음. 싶은 분위기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와인리스트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추천을 받았다 아, 엄청 이쁘게 나와 네. 스프부터 차례로 음식이 네. 서빙됐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엄청? 진짜? 진짜? 난좀 두려운데? 맵다 그래가지고 시달을 정말 많이 떨었다 예, 높은, 높은... 혼자 음, 한 오빠는 얼마나 떨렸을까? <웃음> 촬영본을 보니 오빠가 한숨을꽤 자주 쉬고 있었다 <웃음> 잘생겼네. 오빠가 디저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목소리> 그런 거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뭔데? <목소리> 아 오빠가 사서 준 거야? 해달라고? 오 김준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데종원은준비안된거 같다. <목소리> 왜이렇게 민망해? 응? 왜이렇게 민망해? 자연스럽게 준비 귀신이 먹여. 귀신이 먹여. 여자분이 먹여. 귀여 귀신이 먹여. 귀신 오빠도 <웃음> 주선 주선 선물을 껀 했다 이거 일인데 선물도 되게 한치, 한치. 이거는 한치 <웃음> 이거는 내가 꽃, 꽃을 살려고 했는데 꽃 들고 다니기 좀 귀찮을까봐 일단 이걸로 준비했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귀걸이 선물을 받을 줄 알았다 매일 귀를 들춰보면서 오늘은 무슨 귀걸이 했나 살펴보는데 아 귀걸이 선물이겠구나 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고는 아, 정말 깜짝 놀랐다 응. 손 줘야지 당황하고 응? 그냥 해미 만나는 게 예뻐서 만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해미 만나서 계속 기분이 좋고 편안하더라고 <웃음> 울먹거리는 오빠의 황당하고 그거 그게 뭔데? 그거야 대박. 진짜? 응. 대박. <웃음> 응, 오빠가 뭐라고? 너무... 나안 한다니까. <웃음>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에 너무 당황해서 오빠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결혼해주세요 <웃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웃음> 이거 뭐야 융가랑 안 맞겠지? 뭐 오빠 무거지지? <묵어지지>? 그렇지 않지 엄청 <웃음> 울었는데? 어느 손가락이 뺐 때? 왼손 대박 어떻게 맞... 알고 했어? 안 맞을 것 같아 어? 뭐야? 진짜 맞아? 내가 다 알아 동이야 고백을 받은 후에 계속 멍 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한 것도 있지만 다음 날이 아빠 생신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이다. 헤미가 남자친구를 이번에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를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믿을만